대여자는 조기코리아 마케팅팀의 조윤민입니다 제가 선택한 당첨 후보자는요. 디장보 공구님입니다. 저희 이벤트명이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인 것처럼 적어두었던 꿈을 다시 이뤄드리고 싶은 마음에 선정을 했고요. 가슴이 공클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후보님이 꼭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트코리아 마케팅동환입니다 이번에 쿨앤조이에서 RTX 구매자 대상 꿈을 이뤄드리는 이벤트 당첨자를 뽑아볼텐데요. 어 제가 뽑은 분은 빛가프리온님입니다 여자친구 분한테 컴퓨터를 맞춰준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보는 저도 뿌듯한 것 같아서 이분을 뽑게 되었습니다. 부디 뽑히셔서 여자친구와 둘이 오붓하게 게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텍코리아 마케팅팀 정지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후기왕 후보자는 바로 갬성맨 님입니다 일단 후기를 봤을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후기를 적어주셨어요 저희 조텍 RTX 제품을 선택하신 이유를 1번부터 5번까지 어,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신 점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참여 전에 후기를 한번더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정성까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꼭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코리아 신영미입니다 쿨앤조이에서 진행했던 꿈의 그래픽카드로 꿈을 이뤄드리는 이벤트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택한 후보자는 자몽만민트님입니다. 이분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박스 디자인부터 사은품으로 드린 그래픽카드 지지대 그리고 조텍 RTX 2080의 디테일한 모습까지 잡아주신 것이 인상 깊었고요. 또, 구독하는 분들을 위해 강조점을 따로 표기해주셔서 더 편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착된 깔끔한 시스템 사진도 참 마음에 들었고요. 새롭게 바뀐 파이어 스톡 유틸리티도 소개해주셔서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께 좋은 정보도 함께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꿈을 이어드리는 그래픽카드인 만큼 구매 카메라가 당첨되어 꼭 유튜브에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